부평구는 부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정비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평구는 완벽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2년도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맞는 인구 50만 시대, 주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더큰 부평, 8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5일 총 168면 규모의 부평공원 앞 공영주차장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정비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되는 주차장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공원 앞 공영주차장은 1997년 총 56면으로 조성됐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주차구획과 화단 등으로 면적에 비해 많은 차량을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비 총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기존보다 112면을 추가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공영주차장 정비는 이달 31일까지 임시로 운영한 후 9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구는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골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되는 주차장의 대체 시설이 마련돼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주차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평시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2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도 을지연습은 최근 국내외 정세의 안보 상황과 지난 연도 포괄안보 개념의 을지 태극 연습에서 을지연습으로 변경된 연습 체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실제 전쟁 상황을 대비한 전시 전환 절차 훈련,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 간 연계 강화, 그리고 안보 위협 상황 발생을 대비한 실제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군은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공무원 대상 민방공 대피 훈련과 더불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화생방 테러 대비 실제 훈련 및 생활 안전체험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 안보 환경과 부합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국삼동주민자치회 힐링체험 분과는 미츠비시 줄사택, 캠프 마켓 등 도평의 역사지구에서 우리 고장 역사문화체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삼국사동 주민자치회는 주한 장로교회 측의 지원으로 지역 내 홀몸 노인들에게 선풍기 7대를 전달했습니다. 여름 폭염과 폭우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평구 부계이동 자율방재단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수해 피해 가구 18곳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정기예찰 활동을 비롯해 해충 확산 방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자체 방역을 꾸준히 실시했는데요. 이번 도움도 수해 피해 가구에 큰 힘이 됐길 바랍니다. 부평구는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집에서 나와 병원 진료 후귀가까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원스톱 동행 서비스인데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평구는 8월부터 12월까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강박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 고민 해소를 위해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 1회씩 총 10회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접수신청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관련 문의사항은 부평구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용실에 갔다가 이런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마스크 새것으로 바꾸실게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바꿀게요 앉을게요라는 내 의지와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시가 결합된 잘못된 높임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두분 들어오실게요 병원에서는 팔을 내려보실게요 등 손님을 대하는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공손해 보이는 잘못된 높임말 앞으로는 앉으실게요 대신 앉으세요 들어오실게요 대신 들어오세요로 올바르게 바꿔 써야겠습니다 앞으로 부평에서 쉽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